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산하고 카페의 이름을 써봤습니다 요즘 안그래도 불경기인데 코로나까지 터져 버려서 모두들 취업 이직이 모든 게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저도 공부를 하다가 돈이 조금 필요해져서 산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리스타로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산하고 카페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음식업 카페 분야 외에 모든 자영업, PC방 등이 정부 지침으로 영업하기가 힘들어져서 저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한마디로 백수인 거죠. 모든 자영업자분들 및 취중생들이 정말 다들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어, 모두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서였습니다. 날씨 좋은 어느날 대전 은행동에 있는 산악꽃 카페 카페 입구에 포스티 붙이는 곳에 저도 붙여놨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포스티트를 붙여놨어요.